아저씨 어디 가는 거예요 지금? 예? 아 어디 가는 건데요 여어? 23884고봉이 조용히 해! 아이아 여기가 도대체 어디냐고 알려주셔야죠 전면 메고 따라와! 아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나는 또왜 재수가 된 거야? 아이 자다 왔다 자, 자고봉이 나와! 아, 아예 으, 아야 어? 우와 여기 뭐야 교도소야? 여기 뭐지? 잘 들어 여기는 SCP 재단이다 네? SCP 재단이야? 자날 따라와 아, 알았어요 SCP 재단? 우와 엄청난데? 오, 뭐야 와 건물 엄청나다 아 같이 가요 자 이쪽 이쪽이야 자 들어가 아네 알겠습니다 들어가면 되나요? 빨리 들어가 아 안돼. 네. 자 오셨습니까? 저쪽으로 잠시만 자리를 아아네 이쪽이요 자 주사가 여기 있지 예? 무, 무, 무슨 주사예요 왜 그래요? 지금부터 코봉 씨는 SCP들의 자료를 모을 실험체가 되는 겁니다 주사 맞으면 뭐 기억을 다 잃을 테니까 뭐 예? 무슨 기억을.. 무슨 소리예요아 됐고 자.. 별거 아닙니다 따끔합니다 따끔 뭐가 따끔인데요? 자 갑니다 따끔 앗 뜨거! 뜨끔하잖아요 <웃음> 아 그랬군요 자 미안합니다 근데 이거 무슨 주사예요? 아, 말해보세요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우리 코봉씨는 D클래스 계급으로 나눠줍니다 다시 말하면 실험체란 말이죠 실험.. 실험체요? 뭐 무슨.. 무슨 실험을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하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아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 됐고 아어 경비 예 이동시키세요 예 알겠습니다 따라와 아유 뭘 이동 아이 빨리 따라와 아예 알겠어요 자 이쪽으로 들어와 아아예자네 방은 끝방이다 아, 끝방이요? 내가게 해주세요 차고 나가게 해 원래 차고 달리려고 하 거야 나가고 싶어요 중용 끝방 여긴가요? 자! 이쪽으로 별도 지시가 있을 때까지 방에 가만히 있어! 알았지? 아네 아, 여기 독방 같은데.. 아, 도대체 뭘 하라는 거야? 아니 도대체 왜 방에 가둔 거야? 아, 잠깐만.. 아 근데 왜 졸리지? 아 아까 그주석 추석은... 아, 나 졸리게 한거 같은데.. 아왜 이러지 몸이 이상해 아아아어 누구세요? 아 깨어났군 어? 누구세요? 이제 앞으로 너와 함께 할 예스시피 재단을 관리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다 편안하게 아저씨라 불러 에 아저씨 자 고봉아 내가 이 SCP 재단을 보여줄 테니까 어? 아 나랑 같이 가자 아예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자 고봉아 자이 벽에 보이는 SCP들이 보이지? 어? 어디서 많이 보던 애들인데? 사실 기억을 잃었으니까 모르지 에이그. 네? 아 아니고 이 아저씨와 네가 여기에 있는 이 수많은 SCP들의 자료를 수집하며 나갈 거다 지금부터 이 재단을 구경시켜줄 테니까 자 이쪽으로 아니 네. 근데 아저씨 이곳은 도대체 뭐하는 곳이에요? 이 SCP 재단은 말이지 초자연적인 존재를 확보하고 격리하는 비밀재단이란다 지구상의 위험한 존재들이라 격리 감금을 해야 하는 존재들이야 아, 우리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지 아 그렇구나 얼마나 위험하길래 그래요? 하나씩 보여주면서 설명해줄게 자 이쪽으로 아예자 예. 너에게 먼저 보여줄 001부터 하자 그 번호가 1번이면 뭔가 특별한 것 같은데 자, SCP-001 다음엔 자 저기있다 어? 우와 뭐야? 자 너무 가까이 는가지 말고 저기 빨간 선 안까지 들어가면 안 된다 아예 알겠습니다 우와 와 이거 신 같아요 신오 칼을 들고 있고 오. 엄청난데요? 우와 어, 저 뒤에 문이 있어요 문으로 들어가야겠다 아이 가지마 위험해 위험해 아이 괜찮아요 봐봐야안흔들이잖아요 봐봐요 그쵸? 아니 코봉아 위험하다니까 아이 뭐가 위험해요 그냥 들어가면 되지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 코봉아 위험하다고 그랬지 어 뭐야? 오늘 어, 분명히 죽었었는데 어떻게 살아났지? 얘기했잖아 너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존재라고 그 아까 그 주사 때문에 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지. 어? 꽤 매력 있는데. 자, 자 이쪽으로. 어? 아, 아 예. 자, 직접 눈으로 한번 봐. 어이? 뭐, 뭐, 뭐야 저게? 오, 어, 저 뒤에 저 개, 개무 살아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거봉아 저렇듯 알수 없는 초 자연적인 존재들을 우리가 연구하고 기록하는 거란다. 자, 이쪽으로. 자, 지금부터는. 유험한 SCP를 보여주마 저 SCP들은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는데 살인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행동을 파악하는 거지 너 같은 실험체를 이용해서 말이다 저도 어, 저란 얘기인 건가요?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어, 자 일단 들어가보자 아니 말이 그렇잖아요 좀 저를 죽이려고 하신 아하잇! 얘기했잖아 실험체라고 어? 살 수도 있어 어? <웃음> 뭐가 이 시점에서 갑자기 화이팅이에요 자오지 들어가봐 와, 뭐으아 뭐야 와..뭐..뭐야 씨 와, 뭐예요 얘? 이렇듯 네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공격력은 어느 정도인지 사람들한테 해는 되지 않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란다 와..뚜박한다고 봐봐 무단 더 파이 씨 무단 더 무단 더 어..알았어 어.. 어..됐다 어. 어, 자 어때? 아..이런 식으로 하는 거라고요? 어나안 할래요 허허허 <웃음> <웃음> 가안 한다고 해서 안할수 없어 왜냐면 하긴 재단이잖아 너 감금돼 있는 거고 <웃음> 어, 하 어. 방송실에서 말씀드립니다 나와 있는 디클리스 계급의 모든 시험체들은 방으로 이동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어, 고봉아! 들어갈 시간인가 보다 아예 알았어요 그럼 내일 보는 거예요? 그래! 내일부터는 더 많은 SCP를 경험하게 될 거야 화이팅! 그럼 내일 보자 네 그렇게 나는 그럼... 하는... 이 재단에서 주사를 맞고 실험체로 살아가게 됐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끝! 피사! 피사! 아저씨! 아저씨! 야, 무슨 일이야? 피사! 왜? 왜? 왜? 무슨 일이야! 아저씨! 동사다금은 말을 만들었어요 아 더러워 진짜 그걸 내가 어떻게 닦고 임마 아니 담당자면 이런 것도 해줘야지 어? 나 오른발은 난바빠서 이만 안녕 아 아저씨 아저씨 그게 아니라 아니 어디 가야 지금 이거 닦고 가야 돼아 아니... 야! <웃음> 나의 SCP 제대로 못 잊겠어 이런 것도 안 해주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응 나갈 거야 당장 나갈 거야. 에이. 아유 나갈 수가 없잖아. 진짜 저 조건에 달라고 이거 어디를 나가야 돼? 진짜. 아, 진짜 어떻게 하냐고. 뭐? 뭐? 드디어 들어왔군. 어? 누구 계세요 이 방에? 바보 같은 남. 네몸 안에 들어왔잖아. 뭐? 내몸 안에 들어왔다고요? 아니 누군데? 누구신데요? 나는 SCP 중한 명이다 내네 이름을 밝힐 수 없고 잘 들어! 너 여기서 나가고 싶지? 아 그래! 나 여기서 나갈 거야 아주 이곳에서 그냥 나가고 싶어 잘 됐군 나도 이곳에서 나가야 돼 우리 뜻이 같으니?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대하면너 여기서 나갈 수 있어 알았지? 믿어도 돼요? 그럼! 네몸 안에 내가 들어왔다는 건 절대로 얘기해서는 안돼 알겠지? 아휴 그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내가 문을 열어줄테니 나가봐 와! 진짜 일렸와 아저씨 대단하다! 아싸병 아싸병 나간다나간다나간다이방 하지마! 아 알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경비가 엄청 삼엄한 곳이야 네가 나갈 수가 없다고! 아 그럼 어떡해요 나가려면 어떡하냐고요 내 생각엔 네가 부르는 그 담당자 그 놈을 먼저 없애야 된다 아 진짜요? 아그고좀 정들었는데 잠깐이래도네가 직접 죽일 수 없으니 넌 SCP들을 이용하는 거야 SCP요? 어떻게 이용해요? SCP-308 이케아를 이용해서 탈출한다 이케아요? 그게 뭐예요? 대고 나한테 네 몸을 맡겨 알았지? 아예뭐 알아서 빠져나가세요 그러면 자 간다 오오오! 보았어 다 왔군 <웃음> 자 보자 아 어딨지 어 여기 있군 <웃음> 와 진짜 찾았네요 녹색 라인 뭐지 어바다에 녹색 라인이 있어요 그 라인을 따라가면 된다 요 알았어요 잠깐 잠깐 어, 뭐지 뭐 뭐지 너 뭐야 아예예어떻게해요 아, 아, 걸렸잖아요 나도 이걸 예상 못해놨네 이게잘 빠져라 가봐 <놀람> 뭐가 뿅이야뿅이야뭐뭐 뭐가 뿅. 야 병... 너 뭐야? 어, 어. 어떻게 왔야고 저기 아야씨 왜? 남천동 목욕탕이야 목욕탕이야 목욕탕아야목욕탕라가목욕탕이목욕탕이 가고! 어? 목욕탕도 가고 어? 밥 먹고! 야목욕탕 어? 가고. 아, 너 우리 친척이구나 어? 아그러니까요 근데 왜 그런 옷을 입고 있니? 이거 요새 유행하는 유니폼 같은 거 아니었냐? 화가 왔구나? 그러니까요! 음, 청한놈 뭐라고? 그이 아래요! 알았어 미안 아 그러면 저기 구경 잘 하겠습니다 잠깐만 왜요? 아견학갈때 카드가 필요하거든 아 그렇군요 <웃음> 감사합니다 오요 카드 오. 조금만 들어야지겠구나 어? 여기있다! 뭐야? 와 진짜 뭐예요? 뭐 이렇게 형광등이 밝아? 자 들어가자마자 SCP 애들 이 있을 거야 그 친구들이 오조리 다 끄집어내 알았어요 야 SCP들 어디있니어디있니아 저기 있네 <웃음> 반가워 근데 왜왜 왜 이렇게 달려와? 왜, 왜 이렇게 달려와? 아왜 이렇게 달려이 대머리들아! 아니시씨난 얘네들 나, 나, 나, 나, 나 때리려는 거 아니에요? 잡히지 마 코봉아 잡히면 니가 좀 아플거야 아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빨리 나가! 빨리 밖으로 나가! 아알았어 잠깐만 이 사형제 이사대가리들아 진짜 아왜 이렇게 좋다 와! 이리로 나가 이리로 가 얘들아 어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와나 때렸어 아, 이시야 시기했어! 나리고 나와! 알았어요 알았어요 와 진짜 죽자왜이래 진짜 다질기해라가봐 어떡해요 물량을 안뒤봐어어 어? 야 뭐..뭐야 너어째 나왔어 어? 아씨 살려주세요 빨리 살려주세요 뭐야 어, 저..어? <놀람> 이개 안다이다 <기한가이다>. 이놈들 <놀람> 어떻게 나온 거야 어, 아씨아씨멋 완전 멋져 개멋져 와아좀 도와주세요 어. 야, 이 렛츠 시끄놈들 내안돼 나온 라어 <놀람> 저기 저 뒤에 한명더 있어요 저한마더 있어요 잠자아! 이야! 파이팅! 파이팅! 에이 에이 에 놀라봐! 아예예 예. 거기서 와! 아니 예. 너 어떻게 나온 거야? 네 방에서 어떻게 나온다고? 그게요. 아 아저씨가 키를 떨어뜨리고 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키 열고 나온 거죠. 구경 나온 거죠. 뭐가 있나 이렇게. 뭐야? 아이 정말이죠. <웃음> 그속내 파모 같은 녀석 뭐? 너 지금 나한테 파보라고 했어? 아아아니야 그게 아니라 좀희집해요 알았어 아 진짜 유행어 미는 <웃음> 거야 진짜 아 그러면 저는 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아..어..왜요? 고봉아 잘 됐다 기억이 이렇게 된거 우리 SCP-3008에 대해서 알아보자 와 문서화 시켜야겠어 갑자기요? 너, 뭔 갑자기야 자이 총은 너를 주는 거야 받아 예.. 이거요 지금부터 나와 함께 SCP-300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자 가자! 아 진짜 이게 뭔 진짜 개고생이야 진짜 당장 총을 겨누고 저놈을 죽여 싫어요! 시있다고 했니? 너. 아.. 아그 아니고요 그냥 조심히 <웃음> 쓰지 마세요 자 고봉아 잘 들어 이곳에 어떤 특석이 있는지 저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나한테 하나하나 보고할 수 있도록 알았지? 알았어요 이렇게 출발! 가자, 가자, 쏴! 이라 아. 아, 그만아! 오 아저씨 죽었는데 다시 태어났어요? 어 그래? 아 좋은 정보 역시 이기록 나야겠어. 그리고 사람막 달려들어요. 그리고 전체 몸을 밀치고 고요이새로 사실 알 조심해! 아예, 제가 도와드릴게요! 더! 더! 더! 더 빨리 알아네 아저씨 나 죽어요! 걱정하지마! 넌 다시 살아나잖아! 그만 좀 괴롭혀 이것들아! 질겹다! 이하게 이렇게 즐거울 이야 아저씨 노랄이 같아요! 아, 맞아, 나 노랄이야! 아 아우. 아이 물에 색이 냄새가 나 진짜 아이. 어 여기인가? 아 어디 박이지? 어 잠깐만 김박사 도대체 어디라고 나한테 알려줘 똑바로 알려줄 거냐? 오, 어, 어, 어 거봉이 여기 있었네. 아이 누구세요 어, 어? 뭐? 너 뭐니 지금? 변기물로 생소한 거야? 아 이게 변기물이. 아 변기물이구나. 하하 <웃음> 어쩐지 얼굴이 냄새 더럽게 나더라어 뭐야 뭐야 뭐야 오 진짜. 진짜. 저기, 잘 들어. 오늘 보고 들어갈 거야. 무슨 보고야? 오늘 할 일. SCP-166, 일명 서큐버스의 특징을 찾아야 된다. 어, 알았지? 나와 함께 같이 이동한다. 자, 따라와. 아, 이 뭐, 갑자기 따라오라. 아, 여기 애들도 많은데 왜 저예요? 그냥 따라오라. 따라와! <웃음> 자, 잘 들어. 지금부터 서큐버스 방에 들어갈 거야. 어, 저기 있네. 눈 맞추면 안 돼! 아 왜요? 넌 남자잖아 어? 니가 눈을 마주치는 순간 너도 모르게 쟤한테 홀린다고 서혀보스에 홀린 순간 넌난 폭해지고 죽을 때까지 힘이 없어 그냥 비실비실 거리다가 죽어버린다고! 아 진짜 그 정도예요? 그럼! 아 그러면 저기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 얘기해봐 진짜 여자한테 안 올릴만한 사람 두 명을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뭐? 그런 사람이 있어? 아예제 지인인데요 한 명은 게임 오타쿠예요 뭐라고? 그냥 게임에 미쳐가지고요 여자 진짜 질색하는 형이거든요 아 그리고 그 형이 모태솔로 에 모태솔로 오 어, 그래? 그 정도라는 거지? 어 잠깐만 모태솔로? 오, 괜찮다 그리고? 예 그리고는요 아제 옆집 아, 할아버지요 <웃음> <웃음> 오 좋아좋아 좋아, 아이디어 좋아 할아버지 그렇지 기력도 없는 할아버지가 무슨 여자한테 홀림을당해오 좋아좋아좋아 좋아. 그러면 너랑 내가 여기 시켜보면 되겠네 그치? 네 어우 코벅이 진짜 합리적인 아이야 <웃음> 그럼 어서 데리고 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하고 올게요 어 그래 <웃음> 아이저 게임해야 되는데 진짜 시끄없네데 여기까지 오라고 뭐하는 거야 진짜 자자 자, 이제 말 걸어봐 형 아 지금 서버에서 다들 기다리는데 진짜 짜증나 죽겠어 아 뭐야 이 여자는 또 머리 길어가지고 노란색 머리 꼬레 또 여자라고 머리 길게 하고 아이 진짜 진짜 아 짜증나 진짜 저 어서 서큐버스 이름 불러 어서 뭘 불러요 아이 진짜 짜증이 아이 저기 저서큐버스제 음. 이름 불렀어요 왜이래 k 심 the 게임 m e 야 game with the eyes. What? What? Now, wait, because you don't know what y o u i t w u w 당신을 못 차리잖아 남자들 다 똑같다니까 진짜 모태솔로고 자빠져있네 모태솔로도 저렇게 넘어가니? 어 됐어 됐고 당장 할아버님 모셔와 할아버님 빨리 아 알았어요 화 진짜 많이 내네 할아버지 야 코봉아 무슨 대화를 하라는 거야 할아버지 괜찮으시려나? 할아버지 빨리 말 걸어보세요 금방 끝나요 아 그래 알았다 뭐 얘기만 하면 되는거지 <웃음> 저기 거기 서큐보스라는 그 아가씨 저좀 잠깐 봅시다 할아버지 와하 하아! 아이고! 아이고 이뻐! 아이고 안 된다! 안 돼! 안 된다! 내가 이러면 안 돼! 날좀 보소! 날좀 보소! 이 늙은이 좀 보소!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아이고 미치겠다 저기 저자 저자 저자 우리 저기 스타벅스가 가지고 쌍마차나한 사발이 할까? 너.. <목소리> 주책이야 주책 진짜 결국은 넘어왔어 할아버지도 아니 내일 모르면 9 0이 할아버지가 그냥 맥을 못써 아, 우 진짜 어떡할 거야 아 그러면 그냥 제가 들어갈게요 니가? 모태솔로도 안 되고 할아버지도 안 됐는데 니가 되겠어? 아 어차피 제가 실험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들어가 볼게요 아이 진짜 문 열어줘요 어 알았어 아. 어, 굿럭 네? 굿럭 스펠링 e 들어가 o d luck. Scully. Oh, h 차요? 왜해 o 래요 ho, ho, ho, ho, ho, ho, ho, ho, 내 입술보고 있구나? <웃음> 아 아우 냄새나 이안 닦았어요? <웃음> 너 사람 되게 당황하는 재주 있구나? 내 눈을 바라봐 간다! 눈굽겠어요저 왼쪽 눈에 어? 오 잔다 오 뭐야 얘얘 잠깐만 너 뭐니? 내 매력이 안 빠지고 너 뭐하는 짓이야 지금? 아니 안 빠지는 건 어떡하라고요? 오얘 어, 미치겠네 진짜 야내 자세한 매력터 죄송한데요 아 이거 하지 마세요 재수없어요 뭐 유행어 밀어요? <웃음> 어? 어? <웃음> 팩팩팩팩팩폭 날려 어 짜증나 아, 누나 잠깐만요 잠깐만 어떻게 여기 이거 이거 뭐죠? 등 뒤에 달린 거요 어? 왜등 뒤에 뭐? 날개가 달렸네요 누나는 하늘에서 내린 천사인가봐요 어? 어! 와와 대박 선수 완전 서부지 어머머 잠깐 나나 지금 이렇게 심장이 빨리 뛰고 어어어 어, 뭐지 어정신하자정신하자 잠깐만요 아, 물을 샥어 뭐하는 거야 왜 나한테 물 뿌려 아, 아 꽃에 물 주는 건데요 아와우와 우와! 미치겠다 오 우와! 잠깐만 고모아 고봉아나 너한테 너한테 빠졌나봐~~ 어머 이 콧구녕 봐 <웃음> 오 섹시한 코끝녕 성풍기보다도 시원한 이 코바람. 오더 오시면 얘기하세요. <목소리> 오, <목소리> 오 미치겠다. 오 미치겠어. 오 미치겠다. 오 미치겠어. 오 어떻게나 어떻게. <목소리> 어머! 너너 너 매력 개쩔어. 오뭐 <목소리> 우리 코복님께서 해내셨어. 좋았어. 오 여기 연구에 큰 도움 되겠어. 코복이 고맙다. 오 코복. 오유비깔의 코끝형. 어서워해요꼬 <웃음> do, 하나 둘둘둘셋둘둘셋둘셋 셋, 셋. 겨드랑이 말려요 s 드랑이 말려요 o say, do, do, do, do, o 오셨어요. 할아버지 들어가세요 빨리. 근데 나는 오늘 뭐 미션 이런 거 없나? 아, 봐봐 봐봐 나 관절염도 다싹나어저래서안아 <놀람> 제가 부를 때까지 좀 들어가 계세요. 아유 알았어 알았어. 아유 수고해. 아, 일도 좀 주지. 아이 무슨 일이세요? 어? 그만군. 자 오늘 연구는 바로 육팔이라네아 육팔이요? 육팔이 어우서 많이 들어본 거 같은데. 에잘 들어. 육팔이면. 숨숨숨 빠져나갈 수 있어 아이 알았으니까 넌좀 조용 좀해 이러다 걸리잖아 관리자씨한테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야예 아, 아니에요 <웃음> 아 아니, 누구랑 얘기하더요 그냥 저 혼자 중얼거렸어요 어쨌든 68이요? 아유 재밌겠다 그럼 같이 가시죠 좋아 가자 아 예? 고하하아 <웃음> 기회가 왔다 기회가 왔어 어? <웃음> 응. 아.. 근무 잘 쓰고 있구만 총! 음. 소! 광주! 이소! 무! 이파이 위성! 무! 전이성 무! 뭐라는 거야? 이리 와봐 내가 초작키를좀 알려줄 테니까 아니 푸! 가도! 소 아.. 잠깐만요 우와! 우와 저 친구가 6 8군요오 되게 싸납게 생겼다 자잘 들어 저 화학물질 때문에 육8이의 공격성을 좀 줄여놓고 있는 거지 본격적으로 시험할 때는 저 화학물질을 뺀 다음 어떻게든 저 유파리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안에 찾도록 알겠지? 아예 알겠습니다 자 조작기가 여있네자 눌러보게 아보세요예 네. 눌렀어요 오? 진짜 빠졌어요? 그렇지 오늘 연구를 좀잘 부탁하네 그럼 수고해 자 어떤 앤지 이따 화학 좀 해보자 아 무섭긴 한데 문을 좀 열어줄게 자 아니 와와와와와와 와, 와, 와, 와. 와, 아니 눈깔이몇 개니 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열아 어너십 눈이구나 십 눈이 <웃음> 와너입 냄새 쩐다 쩔어 와어 근데 쟤를 어떻게 죽이지 우리가 육파리를 죽이는 대신 더 좋은 방법이 있지 뭔데요 말씀해 보세요 저 육파리를 우리가 끄집어내 주는 거야. 여서 정신 없는 틈을 타서 너와 내가 탈출을 하는 거지 어때?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제가지. <웃음> 그러면 저 유파를 떼지 내자 광불치 뺏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까? 괜찮나? 오자. 안녕. 반가. 왜안 움직이니? 공격성이 없나? 으아아아아아악 <웃음> <와! 웃음> 으아아아아아자한 <웃음> <웃음> 번에 죽네? 아얜 어떻게 중이지? 화학물질을 안 통하고 아 맞다 나한테도 화학물질 하나 또 있지? 아 준비 음? 간다 하나 둘셋아어안좋았네 <웃음> <웃음> 으으! 어, 어, 무슨 일 있어요?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가스! 아 우리 빚기로 한번 써보자 아 그럴까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빠져나갈 수 있겠는데? 시험 아, 하는데 잘안 풀리는 게 있어가지고 잠시만 라이트 좀 비춰주겠어요? 입안에 입안에 혀가 한세개인거 같은데 오 잠시만요 잘 됐어 하나 밀자 아, 알았어요 하나 둘셋야 오, 오! 오! 오! 오! 아이고 아이고 나 아이고 나왜 그래! 왜, 됐고, 왜 그래! 다 돌아다녀! 오오오오오오 이제 경비원이 없으니까 이놈을 끄집어내야겠다. 야 육파라, 너랑 나랑은 지금부터 동맹이야.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나잘 따라와, 알았지? <웃음> 잘했다, 잘했어, 고마해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 육파라, 시금이야 이쪽이다. <웃음> 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여기 있는 기동특무부대부터서 다 싸그리 싸그리,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지금부터 재단이 난리날 거야! 우리는 그 틈을 타서 어서 탱탱하자! SCP-682가 탈출했어! 기동특무부대는 집합! 어서 집합! All 쏘아! 쏘아! 분의 공격이 시작됐다고! 육분의 공격이 시작됐다대핵쳐 핵이 간다! 헤이헤이 차이! 차이! 차이! 차이! 이 차이! 쪽으로 하면 되지! 그렇지! 버스! 버스! 아 알았어! 못 짜지 마! 안 쫓아오겠지? 가싸! 텐클이다! 하하! 하하하하! 다 알았죠! 야! 자유다 자유! 어? 어디지? 이쪽인가? 아.. 어, 이쪽으로 어? 뭐야? 오, 이 사람 다쳤는데? 으아, 도와줘 도와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슬 아유 여기서 왜왜 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어? 나좀 도와줘 알았어 그만해서 점으로 나가 어, 죄송해요 어? 우리 어, 안 열려 어떻게 된거지? 나깥더라 나가 더라 어? 알았 어? 도와주세요 죄송해요 아, 됐다! 어? 뭐야? 사방이 막혔잖아! 야, 야! 왜요? 저 능선 저 뒷동선 올라가 저 살기로! 아! 맞다, 그만 되겠다! 오, 일로 가면은 아, 군인들한테 안 들키겠지? 아우! 아우, 잠깐만! 마지막! 아이, 냄새 씨! 탈출이다! 고봉이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아! 너 뭐하니? 어르왜 여기 계세요? 어디 네 탈출을 하려고 이러메! 너놈 <놀람> 네 잡았다! 아나 그냥 나가게 해주세요! 어림없는 소리! 자차 아차! 아, <놀람> 탈출 실패다! <놀람> 아고 얼마 만이 오는 카페테리아야 아이고 배고프다 무슨 밥 있지 오늘은? 저기요! 주문받아요! 안계세요주문좀 받아요! 헌방굴! 헌어디서어이디어저기 어, 거. <놀람> 어? 아이 무슨 일이세요 담당자님? 큰일 났어 지금 큰일 났어 니가 이기 한가롭게 앉아가지고 밥을 먹을 때가 아니라고 아유, 무슨 일이에요 제발 애쓰십시오 위험한 놈이 돌아다니고 있다고 니가 좀 알아와봐 알아오라고 제좀 제발, 제발 좀 부탁 좀 할까 아우 이그 난리에요 밥은 좀 먹고 야집 지금 범벅있다고 범벅이 일있어 어? 어? 빨리 빨리 빨리 가보라고 아이 진짜 오늘 햄버거인데? 우리 먹어! 패티 주장 추가해서! 고마워! 빨리 내려와! 아우! 이 빨리 내려오라고 날려!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아이고 아이고! 다 준비 됐지? 여기야! 아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예. 아이고 이렇게 급하세요! 잘 들어! 지금부터 그 친구 정보를 알려줘마그 친구는 SCP-076 아베리아 지금 일본에 있다고 하네! 일본이요? 어안오안오 나가라 사기까지 저도 난리 낼까나 그럼 요만난지 낼까나 어시 마이 들어가+ 들어가 어 잘해 고봉아 부탁한다 아 알았어요 출발 아유 아, 여기가 맞나 이+ 산이 아우 왜 이렇게 일본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런 데다가 뭘 치워놨어 아이고 어디 있는 거야 아 진짜 찾을 수가 없네. 와! <웃음> 엄청 높다, 우와! 이거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아, 아벨... 아 어? 저쪽 앉아있네? 어? 저 친구인가? 앉자! 아이고! 아벨! 아이고... 아벨! 우! 뭐? 아 뭐하는 거야? 지금 무릎 꿇고 혼나고 있는 건가? 저기 아벨! 아벨! 조용! 조용! 네? 어서 앉아. 예? 어서 앉으라고? 아, 아, 아 예. 어서 앉아! 아예 잠깐만요 앉으라고니까 아 됐나요? 음. 저기 혹시 그쪽이 저기 SCP 076 아벨 맞나요? 저 그런 데였지? 아예 아 그게 아니라 아, 저기, 아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게 아니라. 저 어? 인간이야? 다가오지 마.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인간을 증오해. 다가오지 마. 살좀 내려놓으시죠. 좋은 말할 때. 나도 칼 든다. 어 알았어 알았어 칼 아, 그둘지 아, 일단은 여기 저 고속공포 쪽이 있거든요? 저리로 가서 얘기하시죠 그래 이 오, SCP는, SCP는 듣던, 듣던 대로, 대로 사람을, 사람을 싫어. 싫어하네 잘 들어 나는 이곳에서 수련을 해야 한다 복수를 해야 되거든 아, 무슨 복수요? 이건 그래, 네가 알게 없어! 자 나는 수련을 해야 되니 알오든가 말든가 네 마음대로 해 아니 그래도 얘기를 하라시죠 같이 자! 같이 가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우 위험하시지 뭐 어딜 가 아우 치콧구멍 왼쪽 콧구멍 나도 왼쪽 콧구멍하흐얘똑구멍 <목소리> 예, 들어간다 아 더럽게 진짜 뭐 똑구녕 똥구녕은... 어 여기는 물이 있는 동굴이네요 그렇지 자 들어가기 전에 체조를 먼저 한다 흐 아주 이색흐흐 하는 거야 이게 어헤이헤이자 따라 해는리 지금 창피하게 빨리! 해. 알았어요 헤이 훗쩍! 훗쩍! 훗쩍! 훗쩍! 예쓰! 자 들어가자! 자 이쪽이야, 아 차가 차가 차가 차가 차가! 뭐, 뭐하이씨! 아이 뭐해 물에다 똥을 싸고! 너도 응갈! 아이 씨, 더러안 싸요 저는! 알았어 그럼 이쪽! 아이 이 똥물인데 내자 먼저 저 폭포수에 수련을 한다! 수러 수련! 야, <놀놀라> 뭐하는 거예요, 어어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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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저씨도 안죽어요? 그렇지! 난 절대 죽지 않아! 아 그래? 그럼 한번 죽여봐도 돼요? 마음대로! 응 어, 해볼게요 야! 아와씨 <웃음> 그래요? 이게, 이게 아닌데? 야! 우와! 진짜 부활을 했네요! <웃음> 나는 아벨이다 투하! 투아 빨리빨리빨리! 투하! 아하와 잠깐만 저내 집이다 집이 왜 이래요? 땅만 샀어 훈련하기 아주 좋지 자! 나랑 1대1을 겨루자 아 진짜요? 아유 가능하시겠어요? 흠. 저 발차기 보여드릴까요? 호이짜 어때요 가능하시겠어요? 흠, 이놈 봐라 어저폼 잡는데 어 아싸 그럼 나도 자 갑니다 하이 녀씨 나를 염탐하는 걸 그러는 아델 아저씨도 나의 동작 하나를 다 읽어내고 있군. 음, 이야게씨! 아 근데 뭔가 좀 속이 이상한데?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잠깐만. 어, 왼쪽으로 돌죠. 그럴까? 야! 간다. 야! 저! 아! 저! 어 센데요? 저! 오 아이 아유 저기 형님. 저요는된거 같아요. 제가 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헤헤헤헤. 좋은 사연이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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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도와줄 테니까 주인좀나좀 좀 따라와 볼래? 뭐? 진짜 복수를 도와준다고? 아 진짜 도와줄 테니까 나좀 따라와 봐 에이. 알았어 그러면 널 믿도록 하지 따라너 어디 가는데? 어디 가긴 한국으로 가지 한국? 아 진짜 나 접근한 건 못한다 대안한 공이야 빨리 와 아, 아, 아, 아, 기내식 잘 나오더라 야 일본까지 기내식은 없는데 아 진짜. 이미 널꼭 찾아서 꼭 복수를 복수? 하가 있겠다 가인! 야, 에, 에, 에, 에야 거기, 거기, 어어딨어 가인 어디 있어? 잠깐만 여기 어디 있는데? 뭐야 여기 도시아니야아 그러니까 여기서 수련하고 있다고 내가 정보를 들었거든. 어디인지 모르겠네. 빨리 찾아, 죽여버릴 거야. 야, 너왜 자꾸 이렇게 나쁜 말을 하니? 니가 네, 뭘 알아 잡히기만 해봐라 아 어딨지? 야 카인 어딨어 카 어? 저기다 어디 어디 어디 저위에술출 하고 있잖아 어? 저기군 드디어 만났다 이놈야가카야 야, <웃음> 아베 오랜만이다 나를 어떻게 찾았니? 네, <목소리> 널... 가만히 잡겠어. 내려와. 여기 와. 잡아보시. 메롱. 와, 메롱. 내가 진실한 메롱. 와. <목소리> 잡아봐. 가만히 잡겠다. 나지켜버릴 거야. <목소리> 여기, 여기. 야. 어, 어. 어 잠깐만. <목소리> 물에 빠졌네. 쥐새끼 같애. 네, 이 지저하게. 하하하. 날 찾은 대가로 내가 너에게 벌을 내릴 거야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아 맞다 너도 안 죽지? 그래 나불사신이다 일로 가만 히지 않겠다 자 간다 <목소리> 뭐야 그게? <목소리> 내 레이저 마셔 뜨냐? 우와 야뭐야는씨야잘 피하는 거같이 <목소리> 새끼처럼 p u 라 a 라 u 분 e Let's 봐 내가 잡을 수 있으면 잡아 보라. 고저 <웃음> 거기 안 n g 와아잠잠만만 잠깐만! 잠깐만. 아유 한심해 진짜 뭐하는 짓들이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안 u I'll hang y 올 u 올 l l h a n 라 y o 나 봐. l l hang 봐 o u i l 가 h a 가 아이 잠깐만 얘기 좀 해봐 둘이 무슨 사이야? 하, 내가 얘기할게 우리는 형제 사이였어 카인과 아벨 어? 카인과 아벨? 그 카인 가만둘 줄 아는 거야 카인 얘 아벨은 철이 없어 뭐? 어? 내가 찾없다고 너는 애당초 태어나지 말았었어 니가 뭐한테 태어나라 말이야 아우 잠깐 진짜 시끄러워 잘 들어 둘이 그렇게 못 죽여서 안달랐다면게임을한번 승부 보는 건 어때? 그승부가 뭐 그냥 싸우면 되지! 아니 어차피 또 죽어봤자 또 다시 부활하고 그런 거 의미 없는 것 같으니까 공정하게내 게임을 진행하겠어 거기서 이긴 사람이 오늘의 승자로 하는 걸 어때? 평생 승자로 하는 걸 어때? 평생! 야! 넌 어때? 하하라돈보다 <웃음> 게임? 좋지!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복수하겠어 에이. 자 그럼 첫 번째 게임 롱! 자첫 번째 게임은 타쿠르 게임이야 아주 머리를 써서 빨리 스피드하게 건너면 되는 게임이지 자 여기서 이긴 사람이 1점을 가져간다 알겠지? 아벨 잘 따라와 내 네, 엉덩이를 <웃음> <웃음> 과연? 준비! 시작! 으쳐야쳐쳐하하하 아, 하!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쳐가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이! 아이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리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하하하하하하야야야야야야야야 척! 아이고 어떻게 하는 거야! 절대 길을 모르겠잖아! 아, 진짜! 아인 아벨 어디 있는 거야? 척! 척! 척! 이얏! 척! 하하핳아 억울하다! 에이 <웃음> 억울하자 <웃음> <웃음> <웃음> 다음 경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그 법냐? 검 쓰고 칼 쓰는 거뭐 그런 거 있잖아! 네가 칼을 든다고 네가날 이길 수 있을 거 같아? 뭐만 할거냐 좋았어 이번에는 검을 쓰는 게임을 가도록 하지 자 이번 게임은 아벨의 소원대로 칼대전 게임을 하겠다 자 시작 전에 먼저 서로 간에 예의로 인사도 한다 자 준비 인사 인사 잘한다 응. 어? 야 뭐야 너 치사하게 아이고 아 기분 좋네 은데 준비 시작! 시작! 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라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작! 시 이어서날 죽일 수 있겠어! 어, 너 진짜 с о 하게 진짜하게... 자, 따라와보라고!!! <웃음> 거기서! 최오!!!! 어어... 아 힘들어 x2 <웃음> 어 어떻게 어, 어, 건너야 여기서? 난경프도못 <웃음> 하니!! <웃음> 가만 야어!! 오! 어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이 역시 칼로는 날릴 수 없지. 하하하. <웃음> 자이렇서 이번 게임은 아벨의 승리. 자이남자다온 마지막 경기 복식으로 승부를 내라고. 헤, <웃음> 자신 있어, 자신 있어, 덤벼라 아벨, 덤벼라게자 준비, 시작. 투, 투, 투, 투, 투, 잘하는군가인 너도 좀하는군송하하하하하하하나하나 찬송하나, 찬송나찬이하나 찬송하나, 찬송하나 많이 한줄 알아! 더! 더! 더! 잠만 생각해 보니까 난 언제 나가는 거야? 야흥막야내몸 안에 있는 SCCP야! 야, 야 얘기 좀 해보자야. 나 언제 나갈 수 있는 거야? 야! 야! 나갔구나 나갔어 나갔어 내몸 안에 없어. 어? 뭐야? 지맘대로 나갔다가 들어와? 내가 무슨 편의점이야? 뭐야, 얘는 진짜. 아니, 계획을 세우고 나가야 될거아니고 진짜. 아, 화나, 진짜. 큰일 났어요, 비싼, 비싼. 문 열어주세요, 비상 아, 무슨 일이야? 아, 자, 자, 잠깐만요. 후. 으 으, 으, 으 어, 저리 가자! 저리 가자! 어, 아, 으으 감사합니다. 화장실, 가, 금방 갔다 올게요. 좋았어. 계획대로 잘 돼가고 있어. <웃음> 야, 어딨어? 아, 진짜. 어디는? 에이 모르겠다. 테! <웃음> 아콧구멍 들어갔네. 아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일라가야겠다 이거 뭐야? 아 어디 있는 거지? 야 이거 열로 들어가 볼까? 야 계획을 짜야 될거 아니야? 어못 내려 내게 어, 뭐야? 어 뭐, 누가 있는데? 어 잠깐만 무슨 얘기하는 거지? 고봉이는 아주 멍청해. 나를 너무 믿고 있지. 내가 진짜 자기 편인 줄 알고 있다구 <웃음> 진짜? 헉! 어? 바보 아, 뭐, 똥 멍청이 <웃음> 저똥 멍청이는 끝판에 버리는 거야 알지? <웃음> 저똥 멍청이를 이용해서 SCP 재단을 파괴하고 우리는 탈출하는 거야 <웃음> <웃음> 뭐야? 날 이용해서 탈출한가고? 진짜 화 난다! 화나 진짜! <웃음> 저희 내몸만에 있던 게205 니들 진짜 나가 가만 안둔 거야 그리고 똥멍청이를 지금 몇 번째 불러대는 거야 아! 나똥멍청이 아니거든! 어, 짜증나 진짜 나쟤 탈출할 거야! 니들 똑바로 봐! 아, 아, 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이제 탈출하기만 하돼이 찌긋찌긋한 SC 피쳐나 나간다! 간다! 화. 야호 <응, 시오. 응, fillets> 쇼 뭐. 어, 어, 어, 뭐야 뭐야 들어가! 뭐야 s c p 012 으으 이 녀석! 높날 막을 수가 없어 어어! 빨리 들어가어어안돼어 어, 안 돼. 안 돼. 어, 코! 내 콘을 잡아야 돼내콘 잡아가자 돼! 리빨리 잡아가.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자! 빨리 도망간 시간 없어! 아, 아 뭐야 이거 또 S4야 531? 뭐야 너도 괴롭혀와야 나래! 나 지금 시간 없어 빨리 돼. 와! 와와 303! 와 이제는 아주 그냥 때로 몰려와서 나를 괴롭히는구나 네들이. 그래 그래도 나는 나는 빠져나간다! 어? 어, 어, 어. 어? 이거 내가 봤던 건데? 고공이 우와 와 여기는 처음이야 오... 아름답다 나한테도 이런 방 있었으면 아 잠깐만 이럴 때가 있는 빨리 나가지 빨리 나가지 빨리 나가지, 빨리 나가지. 어 oh, 뭐야 이번엔 뭐야 와 공구리 날맞겠다고 안돼 안돼 안돼 아차 근데 공구리 어디있냐고 <목> <요> 아 뭐야 뭐야 공구리 공구리 쫓청하다초청다 얘를 또왜 이러고 있어 저리 가 저리 가와 도망가 빨리 도망가 도망가 아이리하하아 싫어 아하리절리가 절로 와 이거 또 뭐야 이거 오오와 그만 밀어 그만 밀어 오야야야야야야 밀지마 밀지마 <목소리> 야, 어, 좋았어, 좋았어, 빨빠빠 투박가자, 쫓아도, 쫓아도, 쫓아도, 어떻게? 소리 들려, 소리 들려, 나 잡아먹어야 그래, <웃음> 안돼, 안돼, 안돼, 야, 어, 잠깐만, 303또 나타난 거 아니겠지? 어, 어 이쪽으로, 이쪽, 으로 이쪽, 야, 잡고 나, 어! 아이, 더럽게 뽀뽀, <웃음> 아, 나 scp 최초 뽀뽀자가 됐네, 진짜. 아, 어, 엑지산 닭고기 닭고기 눈 보자 눈 보자, 나 보고 있어. 아, 아, 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어, 어? 더러오 진짜 야! 삼공삼 너, 나 좋아하지? 진짜 딱구기다고기딱구기딱고기딱구기 눈만 쳐다보면돼 눈만 쳐다보면돼 눈만 쳐다보는데, 그래, 못뭐 꼽지 마, 고 꼽지, 꼽지 마, 꼽지 마. 어디야? 어, 어, 미안, 미안, 어, 어, 어, 아여 저리 가 아야 아야 아야 아야 아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자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공구리고다 공구리고다 공구고다공구리고공공구리공와 <목소리> 아아 어 아, 드디어 공구리고벗어났네 자예 조심해 조심해 여기 건들면 다타죽는것같아오 조심조심 뭐, 고마 가만 조심 와, 으어어어 야살다살다 뭐야 이거 사공칠 사공칠 헤드폰 쓰라고 헤드폰 쓰는 거야 어? 었네자 무슨 소리지 이모다 뭐라... 그냥 가자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리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쫓아다녀 사슴뱃같은걸로 ㅋ 버섯 미안 미안 꺼져! 야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도망가자 도망가자 아아 진짜 처리가 너 왜이렇게 괴롭혀 나는.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얘는 뭐야 또 SCP 106 어? 올드맨 올드맨 올드맨, 올드맨. 아 겁나 추천한데 올드맨 아 무서워 얘 진짜 무서워 아, 쫓아오지 마. 제발 쫓아오지 마. 제발 쫓아부탁부탁해부탁해 뭐야 이거 로에또아 뭐야 뭐야 어, 왜이왜오오 와 뭐야 얘 뭐야 야야야 아, 야, 야, 젤리 그만 좀해너 진짜 아 짜증 나어얘뭐와어 문제라 아 됐다 여기 아, 또 뭐지 뭐야 이신체는또 무서워 좀 아, 가자자자자자 문제였다 문제였다 문제였다 문제였다 아그 됐다 아, 와 이거 또 뭐야 스피드리 아, 왜 이렇게 많아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무서워 아 <웃음> 그만하지 너 <웃음> 나 진짜 한계점에 <웃음> 다 달았다 너아 진짜 이쪽! 오케이! 됐고 아 이거 뭐야 파쿠로 자란거야? 아! 아이고. 아! 어떻게! <웃음> 어떻게! 이때다 이때다 이때다 이때다 쉽다 빠밤! 됐다! 얘또 뭐야 178왜그랬다어 너희들이 아! 와 변기 똥 한번 싸주고 <웃음> 아우! 금강산도 똥 구경이라고 그랬어 <웃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렇게 말하 철이가+ 철리가 철이가 쫓쳐오지마쫓쳐오지마이것들라뭐 이렇게 날 괴롭히는 거야 쫓쳐오지 말라 그랬잖아 내가 나, 나한테 오지 마나한 오지 마 다+ 왔다 다+ 왔다 아싸며 다+ 왔다 아싸며 와 이거 도이스토리+ 도이스토리 그 병장들 아잖아 아,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했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들 와+ 뭐 이케아 괴물. 아, 상공공파 이것들 진짜. 문 열어, 문 열어. 간다, 간다. 아, 나 진짜. 언제까지, 언제까지. 하, 도망가야 되는 거야. 나 무서워 죽겠네. 간다! 문이 어디야? 문이, 문, 문이 어디야, 아씨 아, 문, 문, 문, 문, 문. 와, 이케아. 이케아 진짜 너무 싫어. 아! 내일부터 너저 침대 바꾼다, 나 에이스 침대로. 아, 저리 갈 거야. 아, 과, 과학이야, 침대는. 아! 얘 뭐야, 얘 뭐야? 어? 쟤 뭐야? 방해하는 거 같은데? 저길로 말고 여기로 가야겠다. 점프! 하고 점프! 그렇지! 그렇지! 이런 방법이 있었네. 어찌? 아주 사람은 머리를 어야 돼. 어, 뭐야 이거? 178? 뭐야? 괴물! 어? 선글라스 끼면 괴물들이 나타나고 선라스 벗으면 사라지고 다시 끼면 와! 여기 있고! 벗으면 와! 뭐야? 여기 있고! 벗으면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여기있냐 <웃음> 신기하네 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뭐야 야 공사구 그래 공사구 와 공사구 추천다와 공사구 멋지게 생겼는데 하하하. 농락하는 센스 자나 먼저 갈게 좋았어 좋았어 야제다오오 오, 뭐야 파이어 파이어 맨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아저씨 겨울에 만나요 겨울에 만나요 추워요 뜨거워 뜨거워 1490 얘는 또 뭐야? 어? 이건 뭐지? 방독면? 어? 뭐? 뭐야? 뭐야? 뭐야? 어? 뭐지? 뭐지? 뭐지? 어? 어? 어디로? 어 어디로 가는 거야? 아이고 이거 뭐야! 와! 와! 이거 뭐야! 무슨 빵이 이거 죽어야 죽자고 와! 죽자고 나! 가나가나가나가나가 와! 아 걸렸다! 나 걸렸다 걸렸다 나어떻게나어떻게나 어떡해 걸렸다! 아! 나가 나가 나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왜 자? 조심조심조심조심 조심, 조심, 조심. 걸리면 안돼 걸리면 안돼아 뜨거 아 뭐야 낚시야 아 뜨거 다간 단짝 육파리가 다리가 되어졌구나 아 진짜 <목소리>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5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케이, <웃음> 감자인 어, 감자 이거라 아큰 아플래 와 손가락 손가락 와 손가락이다 잡아당기 잡아당기다 잡아당 겨 아싸 왔다 이거또 뭐야 <웃음> 아 어디가 아 손가락 저리가 와 오다 오다 손가락 오다 손가락 오다 손가락 오다 야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 올라가게 해줘 올라가게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와! 불그로서불그로서 와, 이 개벌들은 뭐야! 끔찍하다, 진짜! 와! 와, 들어워 진짜. 니들 진짜 쫓아어지 마, 진짜. 나 진짜 성질안 좋아. 저리 가라고, 너왜 이렇게 쫓아와! 아, 그렇지. 그렇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문으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어? 어? 와, 001! SCP-001 문을 지키는 자! 너만 지나가면 날 탈출할 수 있어!